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2주만에 이 53rd 러블레터, 53번째 러블레터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 어, 한 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끝났네요. 음,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유행병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장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고요. 뭐 유럽이, 이탈리아 같은 곳이 굉장히 사망자가 한국이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0.6% 정도의 사망률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6% 6.6%인가 그렇게 좀 충격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난 추세를 해가지고 이제 총리들 보통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빨리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음. 어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 볼그영어성경의 부분은 1st Peter chapter 5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first peter chapter 5 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부분인데 7절. 그 중에 제목은 어, live carefully before god. He is most careful with you. Live carefully before god. He is most careful with you. 어, 너무 귀한 문장입니다. 음, 요건 더 메시지 번역본에서 제가 제목을 따 갖고 왔습니다. carefree 하면은 걱정이 없는, 예,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 전제는 before God, 신 앞에서. 예. 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 여기 뭐 세미콜론이 있네요. 세미콜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뭐 저는 왜냐하면 뭐 because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미콜론의 의미들 중에서 He is most careful with you. 어. e 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God이시겠죠. 예신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 소중히 생각한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care라는 C-A-R e 이 단어가 어떤 키워드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He cares about you, he cares for you. 다 여러분, 케어가 우리 케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많은 경우에 뭐 케어해 줄게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a r e care, care, care, care, care, c 이 r e care, care, c a 특히 우리 이 러블레터,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에서는 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능력과 어떤 의도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의 신, 어 인간을 만든 신의 관점으로 성경과 우리 인생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 베드로 전서가 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때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 퍼스피를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서 n 링 영어로 하면 서 n 링이에요 서프링 고난이죠 고난. 더 와닿게 하기하면 고생이에요. 예. 더 와닿게 하면 개고생 어 너무 심했나요. 예. 근데 정말 엄청난 이 suffering 이란 단어가 어 정말 고문을 한다는 이게 센 단어라고 제가 원어민들한테 들었어요. 어 그래서 아무 일에나 suffer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때 단어 외울 때는 suffer 고, 뭐 고생하다. 뭐 그러면 아나는 공부 고생이야. 나 네가 나를 고생시킨다. 이럴 때 you suffer me 뭐 이렇게 쓰는 거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예. 그러니까 센 단어라는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당시에 그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어 기록할 때는 정말 엄청난 내로의 그런 핍박 persecution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고난하는 고난 고생이라고 하는 suffering과는 정말 좀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신을 어 바울이 쓴이퍼스피 s t Peter를 또 희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우리 어떤 크리스천 신을 정말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또 깊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어, 음, 그러니까 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신의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어, 신과 함께 어떤 천국에서 살기 전까지는 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의 live with it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live with it.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예, 그거를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숙명이라고 그럴까요? 예.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또다 알고 있죠. 예, 어려움이 없기를 늘 바라지만요. 예. 어 그런데 오늘 또 여기 Live Carefree 여기 보면 그런 정말 극심한 당시의 고난 속에서 도어 실존하는. 그런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없이 신 앞에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그 이유는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그 suffering, 엄청난 고, 어, 고생과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겠죠. 예. 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맨날 그, 우리 젊은이 예배에서 퍼즐의 우리 인생이 퍼즐로 본다면 퍼즐의 완성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주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 6, 이더 메시지 기준으로 보면 멋진 번역들이 나옵니다. 6 7절 뒷부분에 보면, God's strong hand is on you. 어떤 신의 강한 손이 on you, on이 접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He'll promote you at the right time. 예. 적합한 때에 맞는 맞는 때에 그, 그분께서 promote you. 우리들을 그분을 따른 followers들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Promote가 여러분. 판매를 촉진하다다뜻뜻이고 승진시키다는 뜻 e m 고 굉장히 어떤 끌어올올리는거든요요여주주시다다는죠죠또 음. 메시지를 잠깐 봤었는데 g e is that the main textbook is that t h 메인 텍스북처럼 보고 있는 거기에 보면, h a t t 이 e m Christian leaders, 교회의 당시 리더들에게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의 elders, elders가 이제 장로들이죠. 교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제 이야기한 것이죠. 먼저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께 어 여기 7절에 보면 Say even God cares for you. So turn all your worries over to him. 다시 한 번. God cares for you. So turn all your worries over to him. 그분께 over 건네주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ll your worries. 걱정들. Worries가 worry가 이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땐 동사이지만 여기는 이제 명사네요. S까지 복수형까지 붙어서 좀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음 성경도 그를 인정한다는 거, 신께서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all your worries를 그분께, 신께 다 turn, turn이 뒤집다, 돌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분께 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어 팔절이 또 되게 와닿습니다. Be on your guard and stay awake. On your guard, 우리도 가드 올려라, 막 우리 뭐 깨어있어라, stay awake, be on your guard. Your enemy, the devil, is like a roaring lion. 당시에는 얼마나 더이 정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 roaring lion 얼마나 그들의 세력이 기세등등하고 울고 짖는 사자와 같이 the devil, 어, devil이 이렇게 우리 원수잖아요. Your enemy 어떻게 보면 우리 원수이기 전에 신의 원수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간혹 이렇게 스토리들을 눈여겨보다 보면 뭐 그것이 영화이든지 이 원수를 갚는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예, 뭐 그게 빠지면 얘기가 안될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도 정말 신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영원한 사랑에 진짜 초를 쳐버린 초를 치는 표현이 좀 웃기네요 예 어, 찬물을 끼얹은 파국으로 몰아버린 The Satan, 그 사탄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스토리, 스토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 중에 죽음이 또 사라지는 죽음을 없애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 그렇죠. 어, sneaking around to find someone to attack, sneak. 그가 살금살금 기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Around가 여기저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저기 sneaking around 한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find someone to attack. 자, 이거는 제가 동영상 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공격할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살금살금 여기저기 돌아 다니면서 어, 그 먹잇감을 그 사냥하기 전에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다 보셨죠? 예, 라이언이 이렇게 그냥 풀숲에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enemy the devil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But, 구절, save입니다. But, you must resist the devil and stay strong in your faith. 예. 당시에 이것을 읽었던 크리스천 리더들, 또 그들, 그 리더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 읽, 읽었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resist the devil. 예. 저항하고 깨워서 잊고 stay strong 이렇게 강하게 버티라는 거예요 in your faith 어떤 믿음 안에서 uh, you know that all over the world the l o r d s followers are suffering just as you are suffering이 또 나오네요 all over the world 모든 세상에서 당신 특히 그렇죠 초대교회에 많은 suffering persecution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 에기록되어 있죠. all over the world 다른 단표현으로 하면 across the world, across the world도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음, 고난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는 너무나 이게 참 현실적 아닙니까? 리얼리스트 고난이 있다는 거.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나는 아무 그런 나는 정말 프리하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분은 단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어 그렇죠 예 But God shows undeserved 10절, 10절입니다 But God shows undeserved kindness to everyone Undeserved kindness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신께서는 버시라고 음, 한번 꺾었어요 전 세계에서 어, The l o r d s followers 신을 조차서 신의 사랑, 신의 사랑에 반응해서 쫓아가는 그 팔로워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신께서는 Undeserved kindness to everyone 예. undeserved라는 단어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예. 뭐 우리가 deserve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였잖아요 so You deserve it 하면 아, 당신은 그러니까 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런 뜻도 되고 나쁜 일을 받았을 때도 너도 아주 그냥 싸다 싸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근데 undeserved가 그럴 마땅치 않은 은혜 신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신을 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어, NIV,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번역본 NIV일 것 같은데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에 보면은 turned once back on God. 이런 표현 되게 많아요. You turned your back on me. 나에 대해서 네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Betray. 예. 어, 그러니까 다 자격이 없어요. undeserved. 우리는 undeserved 해요. 어떤 예. 근데 신께서는 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kindness를, grace를,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어 쉬운 게 아니죠 예. That's why He appointed Christ Jesus to choose you to share in His eternal glory 중요한 표현이 10절 후반부에 CV 나옵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신의 아들인 크 h r i s t Jesus 선택하도록, 예, Appointed Christ j e 하 u s 뭐하 h r i s t j e i s t i s t e s u s i t c h r i t j s h a r e i n h i s e t e r i s l g e o r y e t e r n a l 영원한 영광을 s h r u w i l l s u f f e r i o r a w h i l e b u t g h d i i l t m a k e y o u c o m p l e t e Steady, Strong, and Firm, You Will Suffer Will이 이렇게 줄이지 않고 쓰면 은 너는 반드시 고생을 할 거란 얘기였죠 되게 여기만 보니까 엄청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럼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 정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You will suffer for a while, 잠시 동안 for a while for a little while 이런 표현들 열심히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어, 사실 영원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뭐그 생각 한다는 자체가 저는 신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어려운 순간 뭔가에게 그런 근심이 저를 짓누르려고 할때 아, 이것은 정말 영어로 하면요. 예. 이 won't last forever, it won't last forever. 영원히 이게 last가 여러분 동사 지속되잖아요, 되다잖아요. 예, 영원원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신이 주실, 주실 때,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유명한 표현도 있죠. 예. 사실 이 고통이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악을 한다든지 절망을 해서 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hopeless 하니까 helpless하고 예, 무력하고 근데 이 믿음이 있을 때 But God will make you complete 예, 온전하게, steady 예, strong and firm 이렇게 강하고 굳건하고 스테리가 뭐 성실한 거죠 예, 이렇게 쭉, 예. 음 그러면서 10 저는 이런 갓을 주어로 한게참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컴플릿하고 스테리 스트롱 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면 너무 부담도 크지만 사실 제가 그럴 깜냥이 아니라는 거를 제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근데 신께서 뭐, 완전하신 신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이런 것을 주어로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God will make you complete, steady, strong and firm 11절 God 또 가시죠 God will be in control forever, Amen God will be in control forever, Amen 예 여기 누가 책임자가 누구냐? 뭐 누가 여기 지금 컨트롤하는 거야? Who's in control? 뭐 이런 거 미드 같은 데거 많이 나오잖아요 Who's in control here?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God will be in control forever 신께서 영원히 컨트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영원히 forever 영원한 컨트롤 할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예, 어느 요한이 정말 백년 살면 많이 장수하는 인간이 영원한 신 앞에서 무슨 컨트롤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사 온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20분이 지났네요 예. 오늘도 약간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음 오늘은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사 정리가 다안 끝나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어제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했을 때도 뭐 다시 들어보니까 음질이 요즘 휴대폰 기능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같은 경 코로나가 전 세계로 아까 팬데믹 전 세계의 전염병 분위기로 가버렸는데 음 진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어 신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Let's be humble before God and let's 어, 같이 좀 환불해져서 겸손해져서 어 정말 living God이잖아요 살아있는 신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신다면 또 믿고 싶으시다면 제이싱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어 기도하고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어 저도 you know I miss you guys. 저도 가끔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하나? <웃음> 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어, 힘든 상황 속에서 도 희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